심지어 어떻게 사기신지 아세요? 너의 성령한테도 물어보지 마. 이렇게 들어온다니까 사기가. 너의 양심한테도 물어보지 마. 알량한 양심 따위 중요한 게 아니야. 지금 큰일 하큰 그림 그려야 돼. 양심 중요하지 않아. 성령한테 묻지 마.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야. 지금 너 베팅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정되는 거야. 베팅 잘해야 돼. 지금 이게 100% 사기죠. 100% 사기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속아요. 오 일단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아니 지옥이라는 곳에 딱 걸려요, 이게. 중간은 없다라고 얘기하죠. 이게 벌써 사기입니다. 중간이 왜 없겠어요? 근데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얘기하죠. 왜? 사실 딱히 천국 가고 싶지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. 근데 지옥을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린 천국에 베팅 해야 돼요. 다시 인간으로 오는 건안 되나요? 그런 건 없어. 그냥 딱, 딱 천국 바로 천국 가고 싶진 않으시잖아요. 막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런 데도 좀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천국 가고 싶지 바로 천국 가면 여러분 계속 하느님 찬양하면서 지내야 돼요. <웃음> 생전에 그렇게 살아보신 적도 없는 분들이 가서 아버지 찬양합니다. 같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. 언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뜻대로 살았지 언제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고 갑자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왜 천국을 지향하고 계십니까? 왜 소망하고 계십니까?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,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뜻이에요, 인간적 계산이에요.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,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일단 천국으로 빠져줘야 맞죠, 일단. 이 계산을 하게 계속해서 이 보이스피싱처럼 사기를 걸어오고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게 술을 딱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3지대를 제시한 거예요, 연옥. 개신교가 엄청 싫어합니다. 그 연옥 끼면 이게 사람들이 설득이 안 돼요. 왜? 연옥이 끼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? 연옥은요. 하느님을 안 믿었더라도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은 연옥 가서 하느님에 대해서 재교육 받고 천국 가요. 카톨릭 교리는. 열려버렸죠. 굳이 교회 안 가셔도 되잖아요. 양심적으로만 살아도 천국이 보장돼요. 이런 교리 아주 위험합니다. 이거 이거 사기 안 걸려요. 이렇게 하면. 그런 건 없어. 그래서 왜 연옥설에 그렇게 개신교에서 치를 떠느냐. 그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.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이거 교회 망하라는 얘기예요.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아주 다르진 않을 거예요. <웃음> 그 실상과.